안녕하세요. 셀레나입니다. 오늘 셀픽 운동 세 번째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굿모닝 엑서사이즈입니다. 자, 이 운동은 굿모닝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운동인데요. 우선 다리는 항상 기본 스탠스로 어깨 넓이 살짝 넓은 스탠스예요. 자 여러분 골반이 있어요. 이 골반을 이 손가락으로, 검지 손가락으로 꽉 짚어보세요. 골반이 있고요. 이 골반이 경첩처럼 접힙니다. 여러분 굿모닝 안녕하세요. <웃음> 이때 접혔을 때 손가락이 살짝 짚히는 느낌을 꼭 오늘 연습해보세요. 이 동작을 힙힌주라고 합니다. 힙힌주 경첩처럼 접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하면 접혀요 자이 동작을 연결해서 저랑 10번 하겠습니다 자 내려갈 때 무릎 모아지지 않도록 마시면서 인사 엉덩이는 살짝 위쪽으로 들어주세요 후 내쉬면서 허리와 엉덩이 힘으로 일어나시고요 둘. 자, 이때 내려가는 가슴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하늘 쪽으로 쭉 가슴을 업해주세요. 후, 후. 셋. 자, 천천히 내려가셨다가 일어날 때 엉덩이 힘 주시면서 올라옵니다. 제가 이 모습을 옆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인사하는 거예요. 넷. 자, 이 손가락이 고관절 사이를 꽉 눌러줄 때 접히는 느낌 힙, 힌지 오늘 연습 많이 하시는 거예요 후, 후 다섯 내려가셨을 때 엉덩이가 뒤쪽이 아닌 약간 위쪽으로 들어주세요 허리 무너지지 않도록 후, 마시고 가슴 더 들어주시고 엉덩이는 뒤쪽, 위쪽으로 후네번더 후. 할게요 마시고 자 뒤에 엉덩이가 당기실 거예요 이때 허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가슴은 어떻게? 그렇죠. 업! 자두번더 할게요. 마시고 무릎 모아지지 않도록 하세요. 후! 자 되시는 분들 내려가서 살짝 버팁니다. 5초, 4초. 허리 아치 유지. 가슴 업, 엉덩이 위쪽으로. 후. 이때 발가락은 이렇게 꼬집어 주시는 거예요. 매트를 보셨을 때 무게중심이 앞쪽이기 때문에 이 발가락을 꽉매트 꼬집어 주시면 되세요. 잘하셨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셀픽 세 번째 운동 힙 힌지 동작인 굿모닝 엑서사이즈 함께 하셨습니다. 어려운 운동인 만큼 중요 포인트 한번더 짚고 넘어갈게요. 띵 다리 옆깨너비 골반을 꽉 한번 짚어주시고 왼쪽 엉덩이 끝까지 가침 주시면서 올라오시면 되세요 이렇게 무릎이 먼저 내려오시는 동작 스쿼트랑 혼돈하지 마시고요 힙 힌지 끝까지 가셨다 무릎이랑 손이 멀어지지 않도록 그대로 내려가세요 이렇게 멀어지지 않도록 지금 부족하신 분들은 영상을 다시 리플레이 되돌려서 10세트까지도 하셔도 되는 동작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운동으로 다시 만나요.